그러니까요. 야옹. 멀리서 보니까 배가 더 불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야옹. 여기서 새끼 날라 그러는 건지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야이 어디가 일로 와야지 씨, 우리 못본채 하면서 저기 가는 거봐 진짜 어제 한 우리의 대화 오늘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한 가? 듯한 저 대화가 그 일주일째 거.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는 야옹. 야생 고양이의 운명을 야옹. 바꿔놓을 대화였다는 것을 야옹. 알아차리기에 <웃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대. 않았다 만약에 지금 새끼 난게이니라 가지려고 저러는 거면 진짜 우리 집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나비 야, 거기 우리 집인데? 우리 한번 한번 아직 한번?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잖아 또져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줄르 생각이 나서 계속 오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미 저 야생고양이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엔 그냥 밥이나 줄여던 건데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 2021년 5월 20일 나비 비 오는구나. 정말 온수 없는 날이었다. 하루 종일 마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점심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순이가 평소처럼 밥을 먹으러 왔다. 벌써 마비. 일주일째 오고 있었다. 아빠는 야생고양이에게 송교육 시킨다며 츄르를 아, 주며 친해지고 있었다. 어, 어, 어. 손 한번 주는 거야? <웃음> 우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손? 손? 밥을 먹으러 오는 그냥 야생길고양이라고 생각했다. 아유. <웃음> 비가 그치고 조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전정작업 제초작업을 마당에서 오후 내내 했다 마당은 전쟁터와 같이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다 저 쓰레기 더미 옆에서도 열심히 풀을 깎았다 우리 집 마당은 점점 깨끗해지고 있었다 어무화도 이발을 좋다. 깨끗이 식혀줬다 아빠, 엄청 오늘은 엄마와 피부관리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웃음> 다 준비했는데 아빠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 또 엄마 차도 평소에 운행을 많이 안 해서인지 시동이 안 걸린다 아빠 차는 점프선으로도 안 걸리고 겨우 겨우 엄마 차 점프선으로 시동 걸어 출발했다. 집에 있는 아빠가 걱정이 되셨는지 가는 도중에 엄마가 전화로 취소하고 그냥 집으로 차를 돌렸다. 아빠 차는 겨우 보험회사에서 와서 시동을 걸었다. 시동을 30분 이상 걸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사님 가셨다. 기다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기다려, 아빠 차 배터리를 새 것으로 갈고 닭갈비를 먹고 오기로 했다. 어허? 오늘 정말 운수 없는 날인지 계속 일이 주님, 꼬인다. 커플. 카센터를 갔는데 배터리가 30분 후에 온다고 한다. 아, 손. 차 운행에 박스. 지장이 없으니 박스. 오늘은 그냥 닭갈비 먹고 손. 내일 다시 오기로 했는데. 닭갈비를 먹고 나오며 차 시동을 걸었는데 아또 시동이 안 걸린다 결국 다시 보험회사를 불러 비싸게 배터리를 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순이가 우리 집 데크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헐너또 추르단다고 기다리는 거니? 추루는 하루에 하나씩인데 또뭐으러 왔어? 우리 가족은 정말 운수 없는 날인데 순이에게는 오늘이 어떤 날로 기억될까?